네 반갑습니다. 서몰옵션 전업 투 다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6월 3일 금요일입니다. 아침 8시 38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위클리옵션 기초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고 과연 추세 상승장이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어제 풋옵션, 어, 어, 위클리옵션 만길이었는데 이것이 4.5배가 어, 터졌다는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0.20까지 내려갔던 것이 0.90까지 4.5배가 어, 발생되었습니다 자 기초교육을 위클리옵션을 하도록 하는데 일단 오늘은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구상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것이 바로 이 웨클리 옵션입니다. 이것으로 인생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또한 손실률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습니다. 만개일 동시효과 10분만 해도 깡통이 됩니다. 10억이든 100억이든지 외가격에 손대는 순간 바로 제로가 되어버리죠.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어, 유클리옵션을 지금 매매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허구한날 깡통이 매주 목요일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깡통 50개 100개가 2년안에막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만큼 위험한 것이 이 위클리 옵션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시장점이 또 350배까지 달성되는 경우가 있죠. 주식 투자에 비해서 어, 350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 천문학적이죠. 예. 오, 이 매매하다 보면, 엄청나게 승리를 높기 때문에 만족을 못합니다. 예. 끝없는 자기와의 싸움인데, 예. 자기 만족, 자족하는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예. 정말 어렵죠. 장이 바뀌는데도 방향 방향전화 전환, 일어났는데도 방향 전환하지 않습니다. 바로 깡통으로 가는 거죠. 옵션은 행보를 하게 되면, 바로 체로로 갑니다 이것이 시간 가치라는 것이 시간 가치가 감소가 되죠 시간 가치가 감소가 됩니다 이거 원래 이제 매수자가 이기기 어렵죠 매수자가 불리하단 말이죠 원래 매도자가 유리할 것만 들어 놨어요 지금 시간 가치를 딱 덤으로 얹어 놓은 거죠 옵션 가격에 이 옵션 가격 자체가 말이죠. 옵션 가격 자체가 일단 딱 넣어놨어요. 내재가치는 수익가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원래 정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시간가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시간가치가 시간 가치가 이, 이 덤으로 얹혀져 있는 거죠. 덤으로 그래야지 매도자가 어, 자기가 먹을 게 있으니까 매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예, 이게 원래... 예, 제로로 향하는 거죠. 만개까지 가면 내재가치는 그대로 남아있고, 예, 시간가치가 제로로 가기 때문에 대부분 예, 외 가격은 말이죠. 외 가격 그 옵션은 <웃음> 옵션입니까 가격은 예, 내재 시간가치밖에 없어요. 시간가치밖에 없기 때문에 내재가치는 꽝이죠. 이 시간가치가 없단 말이죠. 내재가치는 제로고, 내재가치는 없어요. 내재가치 내재 원래... 정가는 제로란 말이죠. 정가는, 전가는 제로인데, 시간가치고 시텀으로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시간가치를 초보자들이 매매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 이거 뭐, 질 수밖에 없죠. 특히 망길날은 바로 이 시간가치 자체가 옵션 가격이죠. 이게, 이게 이제 게이 제로로 간단 말이죠. 제 제로, 제로로. 10분 만에 꽝통 뜬단 말입니다. 무조건, 매수해놓고 기다리면 되느냐. 뭐 또, 가격이 뭐 90%까지 폭락했으니까 상승하지 않겠느냐. 아예 주식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이게. 행사 가격을 맞추는 게임을 하는데, 어, 맞추는 이제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이 게임이 바로 이제 옵션인데, 이 행사 가격을 못 맞추면 바로 제로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어, 옵션은 서역으로 어, 해야 된다. 서역으로 어, 하고, 어, 100분일로 쪼개서 매매를 해라고 어, 말씀을 드리는데, 쪼개서 진입을 하고, 어, 또 어, 청산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이뭐 마티매매인데 마티마매, 마티매매, 마티매매 예, 비슷한 음, 그죠? 외국인들이 이 마티매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절대 외국인은 몰빵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마티 매매를 합니다. 며칠 소실라도 한 방에 돈을 다쓸어 담아 갑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은 자본적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이 시장을 움직이는 거죠. 이 시장이 움직입니다. 외국인의 승인과 허락을 맡아야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하는 겁니다. 외국인의 허용하지 않으면 잘안 됩니다. 자 오늘 아침장 한 보도록 하죠 <웃음> 자, 어제 야간장에 선물이 2.75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352.75로 올랐죠 선물이 콜옵션은 0.97 뭐352 짜리 0.97 올라간 2.8입니다 52%가 야간장에 일어났어요 네. 풋옵션은 뭐347 짜리 같은 경우에는 51% 마이너스 입니다. 이렇게 뭐 하룻밤 사이에 그냥 50% 뭐 50% 상승 이렇게 한방에 반타적이 나 버리죠. 그만큼 위험하다 뭐죠. 위험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아남으려면 100분의 1로 쪼개서 승부를 거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가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 그, 다, 뭐, 손실나봐야 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손실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 말에, 제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 이 시간가치라는 것이 계속 감소합니다 시간가치가 세타거든, 요 이게. 마이너스 0.237, 2, 3씩 하루에 그냥, 그냥 내려갑니다. 하루 만에, 이게. 꼭 이렇게 내려가진 않지만은 그런 공식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죠 0.96 하던 게 마이너스 23% 3분의 1 정도 날라갈 뿐이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그죠 자, 뭐잔조일수달력일수 7일밖에 안 남았는데 6월달 옵션 세타가 이렇게 감소를 한단 말입니다 갈라먹는단 말이죠 이 자체가 지금 외가격이란 말이에요 제로미도 원래 이 시간까지밖에 없어요. 보세요. 지금 이 풋에서 매도한다는 뜻이죠. 콜, 코스피 200, 코스피 200이고 이 지수를 매도한다는 뜻입니다. 347점으로 이걸 행사 가격이라는데, 행사 가격으로 매도한다는 거죠. 만 개일 날, 6월 두 번째 목요일 날, 종가 3시 30분, 동시효과에 이걸 이렇게 매도한다는 겁니다. 한 계약을 한 계약 사면 347 밑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고스비빅이 347점 밑이 아니죠 올라가 있잖아요 꽝이 단 말이죠 0.96은 지금 만약에 만기일이 되었다고 하면 제로입니다 제로. 이만큼 비싸게 옵션 매수자가 불리한 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이게 이제 어 이게 프리미엄 이라는데 보험료라고 하죠 보험료 보험료를 지불하고 당첨되면 가져가고 당첨 안되면 그 보험료가 날아가는 거 잖아요 그래서 이게 프리미엄 이라고 하죠 수수료라고 합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수수료죠 이게. 이렇게 매도자 한테 유리한 상품이 옵션이기 때문에 매수자는 결정적일 때를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추세 상승장 추세 하락장 큰 폭으로 변동이 있는 날만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전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2.30% 오르는 상태로 지금 예상 체계가 나오고 있죠 선물이 중요한데 오늘은 선물하고 해물이 같이 지금 동반으로 지금 음 1.30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침에 이제 붕뜨가 올라가겠죠. 350 2.30 자3 5 2.30이 면뭐 어제의 고가 부분에서 형성이 되겠는데. 고가를 돌파하느냐, 고가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겠죠. 아침에 이제 붕떠가 오르면 일단, 음, 매도가 약간 유리하죠. 근데, 바로 또 뚫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추세가. 다 쓰다기 지금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침부터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콜이든, 어, 푸시든, 한쪽으로 고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장따라 순능을 해야 되고, 장따라 대응을 해야 됩니다. 어제 지금 나스닥 선물이 2.73%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 61선 지금 우리는 이번에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61선이 녹색인데, 이걸 돌파를 할 수가 없다 지금 현재 일봉상으로는 매수 신호입니다. 그리고 주봉상도 매수 신호가 뜨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금요일 오늘 이제 이 신호가 완성이 되는데, 아참그좀 따라가야 그렇고 일단은 뭐 시내도로 하는 것이 맞고 또 하락 방향도 예상을 해야 되고 어,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양쪽 다 열어놓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음, 어제는 지금 하방으로 구축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5월 30일자로 1조가 주식이 1조를 샀습니다 그래서 큰 포지션은 상승 적으로 되어 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주식 자체가 크기 때문에 자 오늘 어떻게 될지 뭐. 외국인의 선물방향대로 매매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3 5 2 4 5 같으면 이, 이 선인데 어제의 고점 부분입니다 이걸 돌파하느냐 실패하느냐 이런 상황이죠 돌파하면 돌파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실패하면 하락 쪽으로 가야 되고 하락도 뭐 우울선까지는 하락했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초반에는 음, 하락했다가 우울선에 부딪히고 또 올라가는 흐름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시가에서 바로 고점 돌파해서 올라가는 경우 뭐 외국인이 자지우지 하는 거니까 외국인 따라 매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뭐 기다리는 하락은 오지야,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또이 시장이 뭐 외국인의 마음대로 가는 거니까 음, 이게 이 저점이 자세히 보면은 음, 과거의 고점이었던 겁니다. 음. 종합주가지수는 그 고점이 었는데 약간 다르네. 이건 옛날 종합주가지수는 옛날의 고점이었단 말이죠. 선물이 지금 높은 상태죠. 선물은 지난 고점보다 한참 높아요. 355. 355가 돌파하면 완전히 상향으로 봐야 됩니다. 그죠? 일단 이, 이 그림 자체는 이제 상승 초입이죠. 이게 정별 상태입니다. 5일선, 1일선2일선 이렇게 정별 상태고 눌림목에서 이제 올라가는 그림인데 상승장으로 봐야 되겠죠. 상승장은 막 구역구역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주식 1조를 이렇게 샀기 때문에 상승장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 음, 이게 메모리 안 나온 이상은 계속 상승한다고 봐야 됩니다. 중간에 뭐9 0 0원 이런 거는 뭐, 1 0분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의미 없는거고 단지 조정을 했다고 봐야 되고 계속 추가 매수하는지 한번 보시고 주식을 매수하고 선물 매수하면 상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옵션은 해지 개념으로 봐야 되겠고요자 이번 6월장은 아 이미 신장하겠습니다 그죠 올라갔다가 또 행보할 수도 있고 네. 다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고집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아침에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예상 체결 가격이 352.45% 죠 자 지구상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자 위클리 옵션 이번에는 이 월물 옵션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위클리 옵션이 상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 6월물이 만기주 옵션이 되는 거죠. 자 6월물 옵션이 만기주가 되었단 말이죠. 아, 상승으로 가면, 아, 참콜 가격이 진짜 저렴하거든요, 지금 음, 수익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음, 역대적으로 보시면 변동성 차트 이것도 보면 굉장히 저렴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수자가 조금 유리한 상태죠 근데 양매수가 유리하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양매수가 계속 프리미엄이 감소하는 상태로 계속 어, 변동폭을 줄이면서 어, 그런 전략을 펴기 때문에 양매수가 수익이 안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3 52.9원까지 어, 그럼 고가가 돌파 하겠죠 그죠 어. 아 경정합니다 그렇죠? 음, 어제 시가 부근도 351.85 인데 이걸 어, 9호 인데 이걸 돌파할 수도 있고 상당히 장이 셉니다 지금도 나스닥 선물이 0.2%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상승했다가 조금 조정 받았다가 다시 상승하러 상승 V자 반등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하루 급락, 하루 폭동 이런 장애에 오랫동안 살아남는 매매법으로 무장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음, 자신만의 매, 매, 매매 원칙을 정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언제 진입하고, 언제 청산하고, 언제 매매하고, 언제 쉬고, 쉬는 날도 있고 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매매한다 해 가지고 뭐 수익나는 건 아니고, 더 힘든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음, 오늘도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자 오늘 아침에 많이 올라갈 그림이죠 3.50포인트 오르는 353.50으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껑충을 뛰죠 그죠 허허 오늘 또 콜이 대박이 나겠네 자 지금 흐름은 정비열 상태이기 때문에 콜장으로 봐야 됩니다. 상승장 일단 21선 상향 돌파한 상태고 5일선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어, 음, MACD가 지금 매수 신호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계속 보셔야 돼요. 지금 전체적으로 바닥에서 상승하는 그런 국민이니까 상승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음네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가가 353.25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올라칠 건가? 안그라면 내려갈 건가? 심시가 고가로 출발하면 약간 하락했다가 어? 예, 여기서 어제 얻어맞고 여기까지 갔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포이짜반뭐 예. 여러가지 모양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어제는 그죠? 탁탁탁 이런식으로 내려가는데 계단식으로 어떻게 될지 자 외국인도 또 어, 선물을 샀습니다 2,000원 <웃음> 어제 예, 팔던 거 오늘 다시 사버리죠 그 주식은 지금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 선물로 이제 또 계속 상승으로 가면 예, 예, 수익 날 거겠죠 콜옵션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포옵션 매도하면서 방향은 상방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음 근데 올라갔다가 또 박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고가에 출발할 때는 경계해야 됩니다. 바로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얻으면서 지지받고 또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자, 선물도 주식도 130억 매도를 하고 있죠. 고가에 맞춰놓고 박살내는 머스 선물이 하락하고 있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또 코를 매도해버렸습니다. 지금 참 왔다 갔다 하죠. 그죠사타파라타 사타파르타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55, 하하. 이 순간적으로 매매 완전히 막 기계로 그죠? 초그룹 매도가 197억 매도가 나오고 있고, 어, 금융 투자는 31억 매수 중이고, 그 연기금도 65억 매수 중입니다. 자, 코어로는 약간 매도, 아까 매수했다가 매도, 푸스 매도, 옵션 사고 매수. 맞추면막 고수들의 뭐그 영역이고 초단타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따라서 <웃음> 음. 자요 오늘은 매수 세력이 세기 때문에. 내려올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또 돌파, 355도 돌파가 될것 같네요. 그렇죠? 주식을 뭐 많이 팔지 않는 이상은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고, 선물로 매수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1918억 매수 중 콜 옵션 매수를 하고 있죠. 7억 매수, 어허. 주식도 사고 있습니다. 바로 올라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자, 이 선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선물을 계속 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을 팔면서 지금 선물을 사고 있어요. 나스닥이 하락하지 않는 이상은 상승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나스닥 0.16% 상승 중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행보하는 날도 많고 하니까 고점에서 계속 또 행보하는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날이기도 하니까. 어 조금 수익 나면, 뭐, 수도 하시는게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자,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 모으고 있죠. 2490억. 자, 외국인들 주식은 256억 매도 중인데, 과연, 이 매도 물량이 예수로 전환된다면 상승적으로 가겠죠. 어제도 보면 큰 폭으로 하락을 안 시키더라니까. 계속 밑에서 받쳤어요. 외국인들은 팔면서도 또 밑에서는 또 받쳐요. 가토리장을 어제 만들었다 아닙니까 이장 자체가 거의 90%는 가토리장 입니다 그죠 추세상승장 추세하락장 굉장히 드물죠 계속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가토리장 만드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렇게 상승장일 때는 이, 니까오버한 사람들한테 수익 나지, 장중 매매해가지고는 오히려 손실나는 경우가 많아요. 상승장이 그래서 파생인한테는 별로 매력적이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계속 오브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오브한다는 자체가. 이거 오브한 사람들한테 수익을 주는 날이고, 여기 7월 달 옵션인데 콜은 24% 플러스 풋은 25% 마이너스 에. 음. 혹시가 시둘다 풀었습니다. 이제. 자, 6월물 옵션은 355짜리는 67% 상승 중이고 300... 어 이거 7월던데... 그 다음에 PUT 350짜리는 마이너스 51%입니다. 굉장히 옵션 가격이 저렴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죠? 음, 점짜리인데. 위에 걸 한번 볼까요? 352. 1.85가 단계지금. 1.09로 올랐고. 더 높은 거? 350 3.0 짜리는 이거 비슷했는데 어, 양매수 해봐야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본전치기입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의 선물 방향으로 잘 매매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뭐 조금 하락했다가 어디선가는 반등할 겁니다 352인이나 그죠 네 오늘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